안녕하세요. 오늘 갈치튀김 할거예요 그래서 갈치를 비린내 안 나게 튀기는 방법을 음, 보여드리겠습니다. 갈치 가한마리예요 엄청 커요. 25,000원짜리 이게 도마에 비린내 나니까 이렇게 종이호일을 깔았어요. 근데 이거는 갈치가 너무 두꺼우니까 가운데에 열 십자로 좀 이렇게 칼집을 좀 내줘야 돼. 가운데다 이쁘게 내야 되는데 자, 요것만 딱드러내면은도마시칠 필요가 없죠 도마에 비린내안 나고 이 소주하고 식초 1대1로 50ml씩 식초도 50ml 이거 주방용 분무기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쪼쭉 뿌려놔 이렇게 앞뒤로 이게튀김가루예요 튀김가루 두스푼 정도에다가 카레 조금 섞어줘야 돼 2대1 이게 우리, 그, 생선만 튀기는 후라이팬이에요 요거, 그, 저기, 에어플라이 할때 하는 건데, 여기다가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. 기름을 좀 많이 붙여줘야 돼요. 골고루 묻혀서. 이게, 카레를, 튀김가루에다 카레를 섞어주면은, 맛도 있고, 빌레가 전혀 없어요. 불은 약하게. 아주 약하게. 이정도로 약하게 이렇게 손 해가지고 좀 뜨거울 정도로 은근 익어야 되니까 아 맛있게 익었다 왔네 뒤집다가 베려버렸네 색깔 좋네 색깔 좋아? 이 예, 불을 약하게 하면은 기름에 하나밖에 안 튀겨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종이 호일로 막 이렇게 다 싸가지고 하는데 이게 익으면서 비린내가 날라가야 되거든. 그리고 수분이 날라가야지 겉이 바삭바삭 하잖아요. 이렇게 이게 갈치, 갈치 이렇게 튀겨서. 이게 이렇게 제이큰 갈치를 좀 먹어야지 갈치 먹는 맛이 나죠 이게 원래 그살 때는 그그 그 장사 생섭 하시는 분이 그 소금 이렇게 쳐주잖아요 그래서 소금간 하는 건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갈치를 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후라이팬 이제 후라이팬은 요 하나 이렇게 딱 들어 내면 어? 후라이팬 설거지 안 해도 돼요